네, 1번부터 들어갑시다. 1번은 그 화학과 우리생활 그쪽 파트인데, 그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이 함께 섞인 문제죠. 이건 기본적으로 주는 문항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보기 들어가면은, 기억.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 이것도 뭐 실제 많이 나왔던 포기잖아. 에탄올 같은 경우죠. 그렇죠? 손 소독제의 주성분이라는 것. 계속 서그내용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다음에 이제 염화칼슘을 물에 용이면 용해시키면 저기 끝에 나와 있는 말처럼 열이 발생된다면서. 그럼 열이 발생되면 주위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죠? 따라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니 온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다. 예전에 이제 LNG 무엇의 주성 LNG의 주성분이 무엇이냐 묻기도 했고요 등등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내용. 핵심은 탄소화합물이죠.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가지고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게 붙어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사항 워딩 중 하나가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에 포함되는 걸로써 이제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그 그치? 그래서 디귿은 탄화수소면서 탄소화합물인데 니은, 염화칼슘은 그 탄소가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탄소화합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디귿은 땡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보는게 바로 1번이야. 다음에 2번 갑니다. 여기 2번은 루이스 전자 점식을 보고 애가 누군지 찾아낼 수 있냐. 그래서 첫 줄에서 이제 이주기 제 원소라고 딱 군재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Y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 쌍이면 절반은 네 거, 절반은 내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네개 있으니까 누구? 탄소. 그래서 얘는 탄소고 그 다음에 X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6개 있으니까 2주기에서 여섯 개십1 6 예, 그래서 산소 그래서 얘는 CO2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탄소인데 그리고 X는 산소였잖아 그럼 런 Z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는 본인 거니까 세면 전체 일곱 개가 있죠 그럼 2주기 1 7쪽이니까 누구? 플로린 따라서 얘는 CF2O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걸 보고 각각이 몇 쪽인지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가면 기억. x는 산소이다. 이게 맞지? 다음에 d는 나에서 단일 결합 수는 요거는 이중 결합이죠? 선두 개니까. 그럼 단일 결합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단일 결합 수는 3이 아니고 2가 된다는 거. 그렇지? n은 이중 결합이라는 거. 다음에 D급 보기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이제 다 세야죠. 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쌍이 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하나, 둘에다가 요거 셋, 요거 셋에서 여덟 쌍 있지. 따라서 얘는 여덟 쌍이고 네 쌍이니까 두 배에다가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티극되는 거야. 됐충 다음 넘어갑니다. 방금 봤던 이번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그 화학결합 모형을 이제 보호의 그 원자 모형으로 해가지고 쭉 나타낸 거죠. 결합 모형 나타낸 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사각형 돼서 더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건저 이온 결정. 그러면서 이쪽 파트는 이온 결정의 정기적인 성질 이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얘네들이 누군지 찾아보면, B 먼저 하면은 B는요, E 마이너스니까 전자 두개온 거잖아요. 전자 두개 받아서 이 형태니까 전자 두 개를 빼주면 되죠. 여기 전자 두개를 빼면 누구야? 뭐 수, 헬, 리벨봉 이렇게 세셔도 되고 2주기, 껍질 두개니까 2주기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여섯 개 있다 하셔도 괜찮고 오케이 누구죠? 산소죠. A는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이용태니까 한개를 플러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게 전자 10개인데 한개 더해주면 11개, 그렇지? 그래서 얘는 나트륨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NA2O 이용결정이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서 B는 산소라고 했고요. C는 공유결합이니까 하나는 내꺼. 그러면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가 되고, D는 껍질 잘 세세요. 3주기입니다 삼주기. 그러면 3주기에서 하나만 본인 거니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7 개. 그럼 3주기 17쪽이니까 누구지? 예, 염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요. 그래서 오른쪽은 H, O, C, 에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 A. 고체 상태 A는 금속이잖아, A는 금속이잖아요, 나트륨. 그럼 금속의 성질은 전성과 연성이 있다는 그 내용이고. 뭐, 우리 이온 결정은 성질 뭐 있죠? 힘을 주면 부서지기 쉽다.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A와 D의 안정한 화합물은 A는 나트륨이고 1 플러스 되거든? 근데 D는 17쪽 1 마이너스 되니까 전화량이 1대1이지. 그럼 화학결합비도 1대1이라는 거. 그래서 AD로 결합한다. 이는더 맞죠? 다음에 이거 C2B는 공유결합 물질이냐. C2개에, 즉 H2에 산소 붙었으니까 B금속끼리 결합하고 있으니까 공유결합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 맞죠. 우리 공유결합 물질은 화학결정 모형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뭐지? 그렇지. 원자결정. 공유결정이라 불리는 원자결정. 또 하나는 분자. 이두 가지를 통틀어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기니디가 다 맞는 거야. 됐죠? 다음. 어, 시서 탐구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거는 그냥 가설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로, 그걸 그 가지고 이제 실험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세 가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가설을 어떻게 했냐면 그 부분자나 부호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고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 실험 결과가 그렇지 않다 즉 결론이 어, 가설이 옳지 않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거 묻는 거지. 우리가 수소 예를 들어서 뭐 나, Na하고 수소부터 다치자고요. 그 다음에 H2 o 보시면 우리 뭐 수소는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플러스 일가 산화수를 띠죠. 전기음 성도가좀 작은 편이니까. 그런데 항상 플러스를 띠는 건 아니었잖아. 그 수소보다 나트륨이 전기음 성도가더 작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트륨이 플러스고 이때 수소는 마이너스 일대 버리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랑 붙었냐에 따라서 본인보다 전기염성도 작은 거랑 붙으면 본인은 마이너스를 띠고 부분 마이너스. 지보다 전기염성도 큰 거를 만나면 플러스를 띈다. 그 내용이지. 그래서 수업 때도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어 제가 부분전화부호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꼭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계속 그거를 실험 설계로 한 거죠. 그래서 탐구 결과가 가설에 어긋나는 거 OF2하고 CO2 여기는 산소 여기 산소가 여기 산소는 플러스를 띠고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를 띠잖아 그래서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찾아 놓으시면 공통원소가 이거 수소는 다 플러스고 여기 산소는 다 마이너스고 여기 탄소는 둘다 플러스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은 마이너스고 근데 여기 공통원소 질소 질소 여기 질소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기 질소는 플로린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답은 4번 어긋나는 분자쌍에서 그래서 고르는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 의도만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건 금방이지만 다음 넘어가요. 자 금속 반응인데 우리가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증가한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다. 그것도 우리가 써먹었고 또 하나. 반응 전과 후에 전화량 총합은 같다. 우리 가 산화하는 반응식에서 화살표 이꼴로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중에서 금속에 산화하는 반응은 대다수가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거든. 그래서 좀더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줄여서 양이온의 전화량 총합은 같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3N몰이니까 그세개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2 e 플러스가 세개 있으니까 처음에 전화량 총합은 3이잖아. 그치? 그런데 충분한 양의 B를 넣어서 A를 다 반응시켰더니 B가 두개 남았대요. 근데 B에서 나는 M플러스니까 그 녀석은 오케이 2M플러스 3이 아니고 6이구나, 처음에. 엔그 따라서 이들의 전달량 조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M이 얼마? 3이라는 걸 뽑는 거죠. 그3 하나 뽑아내시고. 그럼 기억 틀렸네요. 그리고 나의 수용액에 또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 집어넣었거든. 그럼 전화량은 여전히 플러스 6으로 일정할 거야. 그랬더니 2 플러스 짜리 C가 X 개가 생겼거든. 그러면 2X가 6이니까 X는 얼마? 그렇죠. 이렇게 3 떨어지겠지. 그래서 기억, M은 틀 M은 3이, 3이니까 기억은 틀렸고. 다음에 니은, small X는 3이다. 맞죠? 다음에 다에서 제자 주의하세요. 이 녀석은 산화제산화제는 본인이 뭐된 거지? 환원. 그런데 이 녀석은 양이온으로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로 증가했으니까 산화됐잖아. 그럼 산화됐으니까 무슨 재? 환원제 그래서 이 워딩이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리온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네, 바닥상태 원자 W, X, Y, Z에 대한 건데 원자 번호가 8번에서 14번까지 있답니다. 2주기 8번에서 14번까지. 거기에서 이제 모두 홀전자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2주기부터 8번이면 산소잖아. 그래서 홀전자 위주로 한번 써볼까? 산소는 2, 플로린 1, 그 다음에 네온은 0. 그 다음에 14번까지니까 나트륨 1, 빵, 1, 규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2주기, 3주기 원소. 여기에 W, X, Y, Z가 있는데, 모두 홀전자가 있다 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탈락. 그럼 여기 남아있는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잡으면 되죠. 근데 전기 음성도는 W가 가장 크다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큰데, W가 가장 크고, 그럼 W는 적어도 요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X가 가장 작다. 그러면 X는, 아, 적어도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뭐. 이거 할수 있죠.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후보군 중에서 오케이? 후보군 중에서 W 그네개를 내가 뽑아야 되니까 따라서 W는 A 아니면 N 거죠 일로 오면 안 되지 그렇지? 이게 W면 나머지 원소 세개는 W보다 전기염성도 작아야 되니까 개수가 안 맞잖아 그렇지? X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에 B가 나왔는데요 오비탈 1S 다음에 여기 2S 그다음에 아이고, 이 그림이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이 P, 그리고 이렇게 3S, 이렇게 그려놓으면,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내가 대충 따져보면요, 은 아유, 너무 겹쳐서 그렸나? 내가 이렇게 여기, 여기다 다시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예, 하죠 뭐, 음. 네,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인데, 아, 후보군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애는 몇 개죠? 둘, 둘, 산소는? 산소는 그렇죠. 요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둘세개 들어 있잖아. 따라서 전자가 두개 들어 있는 오비탈은 n은 세 개고 플로어리는 네 개가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나트륨은요. 이어 요거 요거 2p 다 채웠으니까 다섯 개고 n은 패스고. 그다음에 여기 알루미늄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채웠으니까 여섯 개 채웠고. 그다음에 규소도 여섯 개 채웠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 비가 2대2대1 나온데. 야, 이 내용이 각 원소 찾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네. 따라서 둘, 둘,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딱 3, 6, 6 이게 돼버릴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Z는 그 B가 1이니까 요 위치가 Z. 그럼 W가 전겸성도가 제일 커야 되니까 애가 W,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6, 6, 6, 요 위치가 X, Y인데 X가 전겸성도가 제일 작다 했으니요 위치가 X 그리고 요 녀석이 Y가 되면 되는 것이 그래서 Y는 규소, X는 알루미늄, Z는 산소, W는 플로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 Z는 이주기 원소냐? 맞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X하고 W 했는데 이온의 반지름은 금속보다 피금속이 더 크다고 라 했지? 그렇지? 따라서 W가 X보다 더 크다.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X하고 Y는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Y가 X보다 크다. 이것은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이것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자, 온도가 서로 다르대요. 오, 그럼 증발 속도가 다르겠네. 온도가 서로 다르니까. 즉 우리가 증발 속도는 온도와 한계가 되어 있고 동적 평형이면 속도가 같다, 양은 일정하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응축 속도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개수, 기체의 부피 분의 수증기의 개수 그런데 거기에서 기체하고 액체의 양 나왔는데 그첫 번째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면 물이 많아지면 수증기는 줄어들고 물이 적어지면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가 서로 반대 경향이 반대 경향이잖아. 그래서 하나만 보라고 했지. 그래서 세로 축값을 그냥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의 양. 그리고 가하고 난데 가에서는 요 색깔이 가. t2일 때 평형이랍니다. 그러면 t2일 때 평형이니까 요 위에다가 있고 이제부터 동적 평형이야. 평형이니까 양이 일정한 거죠. 그다음에 나는 t3일 때 평형이래요. 그럼 T3일 때 너는 평형이야.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일정해지겠죠. 뭐. 그렇지? 응. 그런데 물을 처음에 같은 양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오케이 온도는 다른데 같은 양. 그런데 같은 양을 넣었는데 T1 보니까 물의 양, 분자만 보면 돼. 물의 양은 나가 더 많지. 즉, 가가 물의 양이 더 줄었다는 건 가가, 그렇지, 수증기가 더 많다 이 뜻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증발이 더잘 됐으니까 그런가 보죠. 자, 그래서 기억. 이제 문제 풀면 가에서 수증기의 양은 T2하고 T1 비교를 했습니다. 가에서 비교니까요. 자 물의 양이 줄었죠? 그럼 물의 양이 줄었으니 수증기는 더 많아지겠지. 따라서 T2가 T1보다 많다. 이게 맞는 말이고. 다음에 나에서 T3일 때, 나에서 T3일 때 이제부터 평형이거든. 그러면 이 반응은 동적 평형이니까 항상 일어나죠. 그래서 X,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닌 것이 X고. 다음에 T2일 때 증발 속도인데 T2일 때 H2O의 증 응축분의 증발이거든.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이 꼴이잖아. 그럼 가는 이 값이 1인 거야. 그런데 나는 아직 봐봐 나는 물의 양이 줄었잖아. 왜 물의 양이 줄었겠어? 증발이 더잘 되거든. 그래서 증발이 응축보다 잘 되니까 나는 1보다 큰 거죠. 이값 자체가 따라서 부등호 보호는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래서 가가 큰게 아니고 나가 더 크다. 그래서 이것도 땡.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됐죠? 동적평형. 다음. <웃음> 자, 분자인데 너무 쉽게 나왔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원자 XYZ 하나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건데, 수소는 공유결합 판결을 하잖아. 따라서 분자식 나와 있고, 밑에 공유전자쌍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공유전자쌍수가 바로 뭐, 수소 개수죠, 뭐. 그래서 공유 두 개면 수소가 두개 있는 거고, 공유 세 개니까 수소가 세개 있는 거고, 네 개니까 공유가 네개 있는 거고 대체? 자그 상태에서 정확 중심 원자 xyz 는 옥텟을 만족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x 가 이렇게 수소를 두개 잡았거든? 그런데 얘가 옥텟 만족하려면 전체 공유하고 비공유 합쳐서 네쌍 돼야 되니까 x 보시면 두 쌍밖에 없잖아. 그러면 비공유를 그렇죠 이렇게 두쌍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x 는 비공유가 두 쌍이 있어야 되고. 어, 공유가 세 쌍이니까 y는 비공유 한 쌍. 그래서 토탈 네쌍 맞춰 주면 되고. 그리고 z는 그냥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 구조고 n은 삼각뿔, n은 구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가의 분자 모형은 직선이 아니고 구분형. 분자 모형 기본 묻는 거고. 다음에 결합각은 얘가 각도가 제일 크죠. 그렇죠? 109.5도, n 는약 107도, n 는약 104.5도 잡으면 되잖아요. 비공유가 공유를 미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사이에 결합각은 줄어든다. 그내용 묻는 거. 따라서 다가 나보다 크다가 맞고. 다음에 극성분자는 중심에 비공유 있으면 극성분자 잡으시면 되고 n 는 중심에 비공유 없고 다 주변에 같은 원자만 붙어 있으니까 대칭구조로 n 는 무극성분자지. 그래서 극성분자는 세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두 가지. 다 하고, 나가 되는 거죠. 그지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본 문제고. 다음 갑니다. <웃음> 자, 용액 문제인데요. 그, 용액도 우리가, 여러분, 용질만 잘 추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에 그래서, 음, 뭐, 우리 용질 한번 쓰면, 시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나왔을 때는 포피 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퍼센트 나왔을 때 용질의 질량은 뭐 퍼센트 농도에다가 용액의 질량 그리고 나누기 100 하시면 그램 나오고 그쵸 여기에 곱하기 10 하시면 미리그램 mg 나오고 미리그램을 우리가 화학 식량으로 내가, 내가 나눠 버리면 미리몰 그렇죠? 몰, 미리 몰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터 곱하면 몰 나오고 미리 리터 곱하면 미리 몰 나오고 그래서 내가 문제 풀면서 몰을 쓸 건지 미리 몰을 쓸 건지 딱 그거에 따라서 그램 쓸 건지 미리 그램 쓸 건지도 결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뭐이내용은 알고 있을 테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밀도가 D1이랍니다. 밀도 왜 줬을까? 그렇지. 부피를 질량으로,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꾸라고 겉에 서먹는 거죠. 그래서 A10ml를 취해서, 그럼 싹 보는 순간 아, 부피로 따시면 10ml인데 밀도가 D1 나왔으니까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아 질량은 10D1이야. 용액이 10D1, 단위는 그람 떨어지겠지.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에 놓고 물과 혼합해서 일단 100ml 내가 만들었고요. 그렇지 자, 그리고 다시 또 10ml를 취해서 10d1, 10d1g이죠. 1 0 그래서 물과 혼합을 해서 수용액 이번엔 100g을 만들었답니다. 100g을 만들어 밀도를 측정했더니 이 녀석의 밀도는 d2, 그리고 몰롱도는 y가 떨어진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용질의 양을 따질 건데, 용질의 양 따지면, 어, 뭐 용액의 부피 나왔으니 부피와 몰롱도 곱하면 용질의 양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ml 곱하기 x니까 얼마? 100x m 리 그렇죠? 100x m 리 m o 그런데 내가 부피하고 요거 곱하면 음 뭐죠? 그렇죠? 질량이 다그램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몰수로 쓰죠? 뭐저 정도 숫자면 따라서 여기에서 용질의 양은 얼마? 0.1l 넣고 0.1 곱하기 x니까 예 0.1x mol 돼 있죠? 0.1x mol 그치? 자 그런데 몰인데 내가 이걸 내가 질량으로 따지려면 분자량 나왔으니까 여기에 분자량 A 곱해, 곱해버리면 몰에다가 A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용질의 질량 되는 거지 저기 있는 용질의 질량인 거야 그쵸? 그래서 1에 대해서 내가 하나 썼고 그램 단위로 2에 대해서도 쓰면 몰 농도는 Y 떨어졌거든 근데몰 농도는 Y인데 음 용액이 100g인 거야 그렇지? 100g 그러면 이녀석을 내가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 줘야 되니까 이 질량을 부피로 바꿔 줘야 되거든. 그러면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그렇지. 밀도로 나눠 주면 되죠. 따라서 d2분의 100ml고 얘도 똑같이 리터로 바꿔 버리면 d2분의 0.1ml가 되겠지. 그래서 아, d2분의 d2분의 0.1ml 거기에다가 몰농도 y니까 0.1y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 그럼 요 값이 여기 나에 있는 수용액, 어, 거기에 들어있는 A에 지어, 몰수 되는 거죠. 몰수. 그쵸? 그렇죠? 아, 그런데 질문이 뭘 하는 거지? 질문이? 음, X하고 Y 관계식 뽑으라고 돼 있네. 야, 그러면 뭐 이거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용액 10ml 들었고, 여기도 똑같이 10ml 들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뭐이걸 피고 팔 필요 없지? 여기에는 0 1 2 x 몰이 있고, 밑에는 d 2 분의 0 1 y 몰이 있으니까 이게 같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같은 양이니까, 그렇지? 야, 그러면 어차피 쑥쑥 치워지니까 x 분의 y, x 넘겨버리면 x 분의 y는 예, 쓱 가서 d 2 요거 하나 남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d 2 3 번, 요거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저기서 d 1도 그다지 의미가 없죠. 사실 뭐 d 1을쓸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왜냐하면은 여기서 부피하고 밀도 곱해서 용액의 질량. 근데 용액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뭔가 뽑아내려면 퍼센트 농도. 그래서 퍼센트 농도가 나와서 이걸 구하든지. 그렇죠? 만약에 뭐 이걸 용질의 질량을 구해. 그걸로 퍼센트 농도를 문제에서 물어보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없죠. 그냥 아, 용질의 양은 나와 다에 있는 용질의 양은 같애 그것만 뽑아낼 수 있으면 그냥 요한 줄로 문제가 풀리는 게 9번이죠. 그니까 러뭐 2점짜리네요. 약간 그러니까 가볍게 낸 거. 다음 갑니다. 2, 3주기고, 어, 13, 14, 15주기래요. 오, 어, 이거 족딱 나와 있고. 거기서 원자 4개 뽑습니다. 그니까 러 2, 3주기에서 13, 14, 15주기니까 원소 6개 중에서 어, 원자 4개를 뽑아내는 건데, WX는 다른 주기 원소고, 그리고 오비탈 수, 홀전자 수, S 오비탈 수 나왔으니까, 일단 오비탈, 주기율표에 맞춰서 쓱 그려가지고 위치를 잡을 준비하자고요이렇게 해서. 13, 14, 15면 요 라인, 아이고, 요,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 여기 6개 중에서 네개를 찾으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이 W하고 X는 서로 다른 주기다. 그렇구나 해놓자고. W하고 X는 위아래 관계에 있어. 위아래 관계.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X가 Y보다 크다. 그러면 X는 그렇죠? X가 Y보다 크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X가 되고. 그렇죠? 4, 게 4, 5, 중 이쪽 라인의 X.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Y는 이쪽 라인. 둘 중에 하나가 Y다. 이렇게 되겠죠. 뭐. 자 그리고 W하고 X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홀전자수가 같다고 라돼 있어요. 홀전자수 1, 빵, 1, 2, 3.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W하고 X 찾아야 되니까요. 요거 한번 써볼까요? 이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홀전자 수. 그거 딱 3번만 써보면 W하고 X는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치? 응. 음. 그러면은, 자, 전자가 있는 오비탈 수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3분의 1. N은 4분의 2. 이 쓰면은, 여기서부터 먼로쓸게요 3분의 1. 옆에는 하나, 둘, 셋, 넷.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거는 5분의 3. 이거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음에 이거는요. 1, 2, 3, 4, 5, 6, 7. 그렇죠? 7분의 1. 여기는 8분의 2니까 4분의 1. 이거는 9분의 9개죠? 홀전자 3이니까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같은 값이 요두개 있잖아. 즉,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있는 거잖아. 그럼 요 위치와 요 위치인데 X는 오른쪽 라인 요둘 중에 하나라면서. 그럼 X가 요 녀석이 되고, 그럼 W는 이 녀석이 되는 거지 그럼 두개다 잡았잖아 이거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려보고 찾으면 되니까 그치? 그럼 그두 개를 딱한 순간 이제 홀전자수 분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p 가 나왔는데 내가 X는 위치 잡았죠 홀전자수 얼마예요? 3이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둘, 둘, 둘 해서 6 따라서 X는 3분의 6이니까 이게 2 그럼 Y도 2값이 2가 돼야 되고 Z는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홀 전자 수분에 s 오비탈 전자 수가 6, 6부터 6 한번 찾아볼까 z? 그러면 6되려면홀 전자는 1대야 되고 왜냐하면 2, 3 주기에서 여기 있는 애들은 s 오비탈 전자 수가 2, 둘, 둘, 네개 아니면 여섯 개거든. 그럼 네개 아니면 여섯 개인데 요 값이 6되려면 z는 홀 전자 1에 s 오비탈 전자 여섯 개짜리지. 그럼 홀 전자 1에 s 오비탈 전자 여섯 개짜리면 요 위치 되겠네. 그래서 네가 z다 하고 하나 찾으시고 됐체 그다음에 y, y만 찾으면 되니까 y는 요 값이 이 떨어졌거든. 그러면 가능한 것이 홀 전자가 1이면 s 오비탈 전자 2개 말이 안 되고 왜네개부터니까 그렇지? 그럼 s 오비탈 전자 4 개면 홀 전자 2 개짜리. 그러면 홀 전자 2 개에 s 오비탈 전자 4 개니까 요 위치를 y 잡아놓으시면 모든 조건 다 맞아 들어가죠, 그렇지?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더듬더듬 해도 풀립니다. 하나씩 따져보시면. 그런데 이제 실제 수능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후다다다닥 써놓고, 요런 것들, 얼마, 얼마, 얼마, 바로 빨리 찾아내는 그 훈련을 조금 해놓으셔야 될 거야. 기억. Y는 3주기, 2주기 원소죠 기억 틀렸고. 홀 전자수는 W하고 Z가 1로 갔고. 다음에 s 오 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예비는 X는 6개고요 y는 4개죠. 그래서 6개 4개니까 3대2. 맞죠? 그래서 답은 ᄂ하고 ᄃ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갑시다. 네, 요거. 이것도 이제 뭐 n 분의뭐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수 같은 경우가 드디어 3년차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뭐 더하기, 빼기, 뭐 이게 조합으로 나온다 했었잖아요. 계속 그 조합을 한 겁니다. 일단은 첫 줄에 수소라는 거 체크점 에놓으시고 수소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지? 그렇지,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거 떠올르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가로축이 N 더하기 L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N 더하기 L 더하기 ML을 나누기 N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N 더하기 L? 뭐잘 아시겠지만 아 어, 짧게만 N 더하기 L에 대해서 만 한번 쭉 써보면 S 오비탈은 L값이 0이니까 두개 하면 1, 2, 3인 거고 그 다음에 n은 p는 p 오비타는 l이니까 n은 3, n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서 요 값이 2라는 건 요거 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값이 3이라는 건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 4라는 건또요런 식으로 있겠죠, 아마도 뭐4 s 도 있고 하니까 4 s 도 있고. 그래서 가로축은 우리가 흔히 만 연습할 때도 많이 봤던 내용들이니까 금방 할수 있을 거야. 문제는 세로축인데 이 세로축 값이 n 분의 요거 합시니까,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해버리시면 요게 1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값을 따르게 표현하면 1 더하기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치? 요것까지 더해서 하는 건좀 부담되는데, 이거는 쉽잖아요. 몇 번씩 봤으니까. L 더하기 ML. 그래서 내가 그거, 아, 요 값에다가 1을 다 빼버리면, 1을 빼버리면 바로 주양자수 N분의 L 더하기 ML 되겠네. 참고로 L 더하기 ML 자체는, 그렇죠. s 오 비타는 0이지. S오비탈은 0. 그치? 그거 그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워딩이 하나 있죠. 상대값. 이 문제가 상대값이라는 거야. 상대값이니까 저기에서 1을 빼가지고 아 이걸 못하는 거지. 상대값은 무조건 다른 녀석들값하고몇 배인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비교를 하려고 하니 바로 여기서 한 녀석 기준이 잡혀버렸잖아.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1이 2인 건 뭐야? 그렇지. es 그렇죠? 아너 e s 그럼 애가 e s 니까 S 오비탈이니까요 값은 0이거든 그럼 결국 남는 건이값이 e 0이니까 뭐만 남아? 1만 남는 거지 그래서 실제 너는 6이 아니고 1이었던 거야 1 오케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상태값이니까 전부 다몇 배인지 비교하시면 너는 2였던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은 6분의 9니까 6분의 9니까 얼마죠? 2분의 3인 거고 다음에 이 값은 6분의 8이니까 음 3분의 예, 상 거고. 우리 이제 다 이제, 그럼 우리가 새로 축값을 원하는 걸로 바꿨으니까, 이제 이걸로 바꾸자고요. n분의 l 더하기 ml로. n분의 l 더하기 ml로. 바꿔버리면, 요 값에서 1을 빼버리면 되거든. 그럼 1 빼면 n은 그 값이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은 요 값이 2분의 1 되는 거고, n은 요 값이 3분의 1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 1, 1, 1, 요 값이 의미가 있다니까. 바로 뭐야. S 오비탈은 두개 합이 0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S 오비탈은. 그렇지 그럼 S 오비탈은 0인데, 이게 요 값들이 0이 아닌 걸로 봐서. 0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죄다, 그렇지, P 오비탈. P 오비탈. 됐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맞춰보면요. 은 n 는 나는, 바로 나왔죠? 요 값이 4니까 나는 4P 오비탈. 4, 아, 3P 오비탈. 쏘리, 3P. 그 다음에, 나, 다는, 피오비탈이니까, 이거 아니죠. 이쪽에 있는 거지, 뭐. 그럼 이쪽이니까, 둘다몇 피. 그렇죠. 이 피. 너도 이 피. 그래서 전부 다 찾아버리는 거야. 끝났지, 뭐. 그래서, 기억. 나는 몇했으냐 나는 이 피죠. 기억은 틀렸고. 에너지 준위는 가하고 다. 수소니까 주의하시고. ES, EP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 맞지? 다음에, 이거, 자기 양자수 ML은, 가하고 나가 어떠냐? 가. N은 0이죠. 그쵸? 자기 양자수가 0. 그런데 n은 이두개 합이 1 나와야 되거든. 1 나오려면 부 양자수는 1이거든. 그럼 자기 양자수는 0돼야지. 그치? 따라서 자기 양자수는 가하고 라가 같다. 그래서 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ㄴ하고 ㄷ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실질 수능 시험장에서 이 자료 처음 봤을 때 혹할 수도 있지만 음 그냥 그 우리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상대값은 저값 자체 볼 필요가 없다. 몇 배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흔히 봤던 내용이니까 일단 누군지 찾아냈을 거고 그리고 몇 배인지 다 뽑아냈을 거고 그리고 저 자료 그대로 보기 흉하면 N, N 나눠서 1 더하기 그렇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음? 또는 아, S 오비탈 있어? S 오비탈은 요 값이 0이야. 그러면 요 세로 값 자체가 그냥 1이 떨어질 거야. 그럼 저 값이 1이 나오면 S오비탈이고 1이 아니면 P오비탈이야.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됐죠? 네. 네. 다음은 갑니다. 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페이지로 왔는데, 이제 주기적 성질 문제인데, 음, 좀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탄소, 산소, 규소,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순차적 기온화 에너지에서, 음, 여기 W는 확실하잖아요. 4하고 5 차이가 크잖아. 4, 5 차이가 확 증가했으니 14족이고, 그럼 14족은 탄소. 그래서 탄소가 W다. W는 탄소다. 위치 하나 잡을 수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원자 반지름 찾으면, 자, 규소 옆에 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산소 있는데,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면서. 그리고 W법안 했으니 X Y Z 원자 반지는 그럼 순서대로 쓰면 X는 바로 뭐돼요 규소 되고 두 번째로 원자 반지는 큰게 Y인데 그 다음엔 그렇죠 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Z 해서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주는 문제. 자, 그래서 기억, X는 규소다, 맞고. W하고 Y는 같은 주기냐? W하고 Y가 아 다르죠. 탄소하고 인이니까 틀렸고. J 이온화 에너지는 원래 위치에 상관 뒤로 가잖아요. 그럼 Z하고 Y이 물었으니까 Z는 산소, Y는 인. 뭐한칸 뒤로 가도 애몇 족이에요? 이거 <웃음> 15족이 아니고 14족 위치고 애 15족 위치잖아요. 같은 주기 있어도 오른쪽이 크잖아. 그렇지? 게다가 위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더 크다. 그래서 산소가 더 크죠? Z가 더 크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맞네. 그래서 그냥 주기적 성질 기본 알고 있어? 하고 내는 문제가 12번입니다. 다음가요. 응? 자, 다음은 XYZ3의 반응을 이용해서 Y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웃음> 요건 제가 꽤 전에 한 6년 7년 된것 같은데 그때 평가원 하던 거기에 나왔던 문제죠. 그거 똑같은 폼이고 원자량 피나왔고요. <웃음> 제가 좀 보기 좋게 여기다가 화학 방식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3xz, 다음에 yz2. 질량 보존 따라서 W 그램을 모두 없앴어. 그럼 여기서 W 그램이 다 반응했거든. 그럼 어, W. 그랬더니 xz는 질량이 0.56 생겼대요, Wg. 그러면 합쳐서 전체 Wg 되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 0.44Wg 생겼겠죠. 됐지? <웃음> 네, 그렇게 됐고. 어 그리고 그때 YZ2 기체가 생겼는데 기체의 부피가 120mm래요. 그 기체의 부피 나오면 이걸 빨리 몰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1몰의 부피가 2 4 l 잖아 나 이거 미리를 꺼놓고 생각하면 24리터분에 120하면 바로 몰수 나오죠? 몇몰 나와? 5몰 나오죠 5몰 그렇지? 5몰 그런데 미리리터니까 얼마?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 나오는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에 YZ2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이면 1000분의 5니까 얼마죠? 200분의 1몰이네 그럼 이걸뭘할수 있어요? 뭐, 이 녀석의 분자량 구할 수 있지. 200을 꼽해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아, 너의 분자량은 88W야. YZ2의 분자량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Y의 원자량을 A라고 했을 때, Y의 원자량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잖아. 원자량 비 X하고 Z는 5대2라는 거. 오케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풀면은, X는 원자량 2라고 할까요? 5라고 되있네 소리 5. z는 2라고 하면 요 합은 얼마 그렇죠 7 되죠. 개수비가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너 하나 생기면 너 하나 생겼다 이거거든. 그렇지 이걸. 그런데 너 하나 생겨서 너 5, 너5 원자량 분자량 7이라고 하면 이거가 56이니까 음 몇대 몇인지 한번 가봅시다. 하나하나 하나 생겼을 때 무게가 56대 44로 할까요? 56대 44? 그럼 56대 44니까 너한 덩어리가 56이야. 그러면 8배 시키면 되겠네. 7, 8에 56. 그럼 8배 시켰으니 Z는 얼마? 8, 이 16. 그렇지 그러면 Z 하나 무게를 내가 16이라고 하면 너한 덩어리가 56 잡았잖아. 그럼 이거 한 덩어리도 44 되니까 16짜리 두 개니까 얼마지? 32. 그럼 이 경우에 Y 하나 무게는 얼마? 예, 12 이러면 되는 거죠. 뭐. 됐죠? 12. 즉 아, 이 녀석의 한 덩어리 무게 분자량을 44로 했을 때 Y의 원자량은 12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실제 YZ2의 분자량은 44가 아니고 88W잖아 몇 배야? 2W 배 시키면 되죠? 따라서 이 녀석 원자량도 16, 12 여기에도 전부 다 얼마? 2W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2 곱하기 2W 그래서 Y의 원자량 그래서 24W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량 P 가지고, 어, XYZ의 원자량 P 전부 다 구하시고, 요, 저, 개수와 질량 관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실제 너 하나의 분자량이 얼마야? 가지고 푸시면 되는 문제죠. 그, 기존에 나왔던 화학 반응식 한 2, 3페이지에 주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좀더 있는 문제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데,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을 할 때, 이 퍼식에서 이온의 전화량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이꼴! 해가지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화량 초합이 같다. 그거 가지고 수식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치? 그거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이 녀석 산몰이 반응할 때, 음, 아, 요앞 개수가 3이면, X는 1몰, 너는 1이다. 그런데 애가 1이면, X2니까 이거 2분의 1 써야 되니까 좀 불편하잖아. 따라서 이 녀석을 내가 2몰이라고 하면 2몰. 그래서 니가 2몰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n은 3이 아니고 6몰 되겠죠. 그치? 그럼 일단 반은 개수비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최대한 원자수 맞춰보면 Y 원자 6개니까 여기도 6이라고 써야 되고, X2개니까 너는 하나라고 써주셔야 되고. 산소는 얼마예요? M개 있죠. M개. 그러면 산소는 죄다 1로 갔으니까 아 너는? m이라고 써 주셔야 되고 이 대신에, 그렇지? 그럼 수소는 em계 있죠, em계. 2M개. 그럼 em계니까 여기 수소 싹 지우고, 소리 em이라고 이렇게 딱써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요 조건 가지고 일단 분변수를 최대한 줄였어요. 그러고 나서 전하량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쓰면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나니까 마이너스 2 다음에 n-1짜리가 n -1짜리가 6개 있으니까 더하기 6n-6 그 다음에 1플러스짜리가 2m개 있으니까 더하기 2m은 n짜리 2개니까 2n 다음에 6개니까 6n 그 다음에 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0 해서 요식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럼 요식 하나 썼으니까 6n, 6n 지워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거 싹 넘어가면 마이너스 n 아 m 쓸까요? m은 요거 n 2로 다나눴습니다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8. 2로 나누면 더하기 4 되죠. 그래서 m과 n에 대해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걸 써먹었으니까 이걸 써먹으면 되지. y의 산화수, 저기 쇼 있잖아요.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 n-1이라고. x의 산화수, 이거 계산하면 산소는 마이너스 2지. 그게 m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m. 전체 합이 2-니까 빼기 2돼야 되거든. 그럼 x의 산화수를 small x 라 하면 2x. 그럼 2 x 2 m이 빼기 2가 돼야 되니까 x small x x의 산화수는 얼마? 그렇죠? m 마이너스 1 되는 것이 이 e 값이 3이라고요. 오케이. 야 그러면 요식 가지고 m이 얼마인지 도 구할 수 있겠네. 싹 넘어가서 그러면 똑같이 m은 요거 씩 넘어가면 3 n 3 되고 그렇죠? 요거 쌍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되고 m은 3 n 2. 3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가지고 앙 넣어가면 2n. 2n은 6 나오니까 2n은 6. n은 3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m은 얼마? 예, 7 떨어지죠. 그러면 m하고 n을 합쳐서 그 값이 얼마냐 물었잖아. 3 더하기 7이니까 10이다.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화학 반응식에서, 그,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종합이 같다. 그걸로 산화수법 하는데, 그걸로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다 치면,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하는 반응식에서, 이온의 전화가 나오게 되면, 그냥 화살표 이꼴로 놓고 풀어버리면, 하나의 또 같은 식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 하고, 기본적인 산화수 계산하고 있으면, 그냥 쉽게 풀수 있는 게 14번. 다음 갑니다. 15번은 우리가 어, 이거 알지 예를 들어서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35.5다. 그러면 이 녀석과 평균의 차이값은 0.5 그게 상대방의 비율이고 다음에 평균과 37의 차이는 1.5 그게 상대방의 비율이고 동의원소가 두 종류 있을 때이 문제는 A 더하기 B가 100이고 C 더하기 D가 100이니까 동의원소는 각각 두종류가든 그런데 평균이 35.5니까 a 랑애 빼면 0.5차이 그게 상대방의 비율 a 랑애 빼면 1.5차이 그게 상대방의 비율 따라서 두 개의 비율은 몇대 몇? 3대 1 떨어진다죠 퍼센트로 바꾸게 되면 은 75%, 25% 되는 거고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69와 애 차이 얼마 나오지? 0.8 그게 상대방의 비율 그쵸? 그다음에 7 0에서 이거 빼면 얼마 나와요? 어이씨, 빼기 어려워진다. 69.8, 1.2 떨어지는구나. 1.2, 그렇지 1.2, 상대방의 비율. 따라서 두개의비는 4로 나누게 되면 4, 3, 12, 4, 2, 8, 3대 2. 퍼센트로 바꾸면 60%, 40%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뽑아내시면 기본 끝이죠. 그럼 다 했으니까, 기억 C하고 D는 몇대 몇이냐? C분의 D, C분의 D니까 3분의 2, 기억은 맞고. 다음에 우리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잖아. 그치? 중성자 수가 다른 거고. 따라서 1g에 여기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첫 번째 1g이 애가 몇 몰인 줄 알아야지. 거기에다가 y 하나의 양성자 수 곱한 거고. 애도 마찬가지죠. 1g에 71. 이 녀석의 몰 수는 얼마니? 거기에 양성자 수 곱한 건데 양성자 수는 두 개가 다 같거든요. 결국은 똑같이 1g 덜었을 때 누가 개수가 더 많아? 이 질문인 거야. 그럼 누가 개수가 더 많아? 가벼운 게 많아? 무거운 게 많아? 가벼운 게 개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따라서 전체 원자수는 위에가 더 많고 그럼 원자수에 양성자수 곱한 거기 때문에 요 값은 그렇죠. 분자가 더 커서 1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 다음에 X2 1몰이 들어있는데 존재 비율이 A 대 A하고 B래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요 비율 그대로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율로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된다 이 뜻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중성자 물었잖아. 그럼 중성자 물을 땐 그렇지 우리가 평균 중성자 쓰면 계산이 좀 편해진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어뭐 없나? 아 있구나. 17. 그럼 내가 중성자에 대해서 내가 표기를 하나 해 보면 질량수 35니까 중성자 15가 되고 아 아니 아니. 18이구나. n 는20대잖아 그러면 18짜리하고 20짜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3대 1로 있으니까 3대 1로 있으니까 평균은 얼마? 18.5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가 이 원자량 요 값을 내가 질량수로 쓴 거잖아요. 질량수가 원자량에다 쓴 거잖아요. 그런데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거든. 그런데 양성자수는 동위원소는다 똑같잖아, 17. 그러면 여기에서 요 17을 빼면 여기서 구한 중성자수 얼마? 18.5. 이게 바로 평균 중성자수가 되는 거죠. 뭐 그냥. 따라서 x 하나의 평균 중성자수가 18.5거든. 근데 질문은 x2라고 했거든. x2 1몰. 따라서 x1자는 2몰이 있다. 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그래서 37 나오는 거지. 네, 이가만 마리 심만 되죠? 예. 다음 갑니다. 네, 요 문제도 우리가 흔히 봤던 문제들이죠. 즉, 흔히 봤던 뭘? 상대 값. 흔히 봤던 상대 값. 야, 그런데 이 문제는 되게 찾기 편하게 해놓은 것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분자가 크다는 거거든? 그럼 분자가 크다는 건 수소이온의 농도가 진한 거기 때문에 점점 산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따라서 상대 값이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 값이 애가 제일 커 10에 14승으로. 그러면 애가 제일 산성이구나. 네가 HCL이구나.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가운데 끼게 애야. 아, 네가 가운데 껴 있는 물이구나. 그러면 마지막 너는 아 NAOH구나. 이 값이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가나다에서 저걸 찾으시면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가지고 물은 무조건 이값 자체가 그렇죠. 1이잖아요. 1. 10의 8승이 아니고 1이야. 그럼 나머지 값들 다 찾을 수 있죠. 즉 10에 마이너스 8승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는 10에 마이너스 8승이고 너는 1 0의 마이너스 8하면 얼마? 1 0의 6승 떨어지죠. 자 위에는 수소이온농도니까 pH 쓰고 밑에는 pOH 쓸게요. 그러면 pH 얘는 물이니까 7, 7일 거고 예 루트 씌워서 마이너스 4아다 알죠?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그래서 pH 11 그리고 pOH 3 다음에 루트 씌워서 3 7에서 3 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아, 너는 4, 너는 합쳐서 12, 14니까 10. 그리고, 또 조건이, 몰수가 가가 나이 200배라고 되어 있어. h3o 플러스가. 가가 나이 200배. 그러면 저 조건에서, 몰수는, <웃음>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한 건데, 자, 가가 나이 200배. 이렇게 해서 200이라고 놓쳐 뭐, 200. 근데 몰농도는, 수소이온이니까 요거 보시면, 자, 보세요. 더하기, 아니죠. 빼기 얼마지? 4지. 빼기 4. 그럼 빼기 4면 몰롱도는 10에, 그냥 더하기 4승. 그리고 부피가 몇 배인지 따져내면 되잖아요. 따라서 부피는 몇배 나왔버리지? 부피는? 부피는 몇 배야? X분의 10에서. X분의 10에 떨어지니까. 그럼 이걸로 내가 X를 구하시면, 10에 5승이니까, 10에 5승 200 하면은 2분의 10에 3승. 500 떨어지네요. 그래서 X는 500. 됐죠? 예, 그렇게 다 했으면 문제 다 끝난 거죠. 기억. 가는 HCL이다. 틀렸고. 다음에는 X는 500이다. 맞고. 다음에 다의 pH. 여기 썼잖아요 4라고. 나의 POH. 3 썼잖아. 4분의 3이니까 1보다 작죠. 그래서 이것은 땡.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 다음 갑시다. 음. 중화적정 문제죠? 그냥 휙 하고 우리가 달릴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뭐, 중화적정 연습을 좀, 중화적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양한 문제보다도 좋은 기출문항을 여러 번그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실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용질이 어떻게 뭐돼 있는지를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음, 야두개 혼합했어 더하면 되고요 그렇죠? 막산끼리 했어 더하고 염기끼리 혼합했어 더하면 되고 일부 더었어 화살표에서 몇 배인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 그래서 H 개수가 얼마야? OH 개수가 얼마야? 계산하고 그리고 이때가 중화점이야 이걸 넣어서 식스면 끝나는 것이 뭐자 그래서 식초 1 g 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밀도 나왔고 음, 밀도 나왔으니까 부피를 질량으로, 질량을 부피로 바꿔줄 준비하시면 되고 분자량은 뭐 우리가 예 분자량 가지고 몰수하고 질량하게 뽑아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식초 A 10ml에다가 음 10ml네요. 그러면 A의 밀도가 D 나왔으니까 뭐,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질량으로 따지면 10dg이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죠. 10dg이 있어. 그래서 물 넣어서 50ml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가수용액을 첫 번째 씩할거 나왔네. 다쓴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20ml만 덜었다. 몇 배지? 5분의 2배. 5분의 2배. 거꾸로 올라가면 2분의 5배죠. 자, 그래서 쭉 해서 덜어서 이 녀석을 중화적정하는데 A몰농도 KOH를 그냥 썼거든. 그래서 얼마 넣었냐? 30ml 넣으니까 그냥 끝이 났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뭘할수 있어? 몰농도에 부피 곱하면 들어간 o h 개수잖아 얼마 들어갔지? 30A. 아, OH가 30A 들어봤어. 그러면 OH 개수하고 H 개수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H 개수도 30A, 그렇지? 우리 올라가면서 해볼까? 그럼 쓱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H의 개수 또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얼마? 30A의 2분의 5 미리몰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식초 1 0 m 리에 있는 아세트산의 미리몰 단위로 그 양을 내가 구한 거잖아. 그치? 뭘? 구했어. 자, 그런데 질문이 참 뭐하는 거지? 아, 이데 A가 어디 있냐? 아, 이 A과라는 거구나. 응? 그런데 이제 이걸로 뭘숨구했는데이 결과를 통해서 식초 1g에는 요만큼의 질량이 있대. 야, 그러면 나 이거 1g 넣은 게 아니잖아. 10ml잖아. 10ml. 그렇 그치? 야, 그러면 이건 10ml인데 야 1g이면 이만큼이야 질량이 2g이면 곱하기 2한 거고 3g이면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질량이 얼인지만 알면 되지 얼마야? 10d 아 여기 쓴 식초의 양은 10dg 그럼 몇 배야? 10d배니까 그럼 식초의 질량 나오지 0.05 곱하기 10d배 그럼 이게 바로 식초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인 거야 근데 나 지금 구한 거 이거는 미리 몰이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고 이 녀석 화학식량 60 곱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심식초 10, 1 0 m 리에 있는 그렇지 아세트산의 질량 나오잖아. 그럼 요두 개가 갖다 이고 써서 a 구하시는 거야. 야, 야, 야 이렇게 산제 들어가면은 어, 요거쓱 요거스 쓱 하면 요거 2 되죠? 요거 이렇게 하면 0.05니까 0.05 싹지워지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이거 10D 지워지고 이거 0싹 지워지고요. 그러면 A 얼마 나오지? 아따, 이것도 해야겠다. 2, 3은 6. 그러면 3, 3은 9분의 5D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5 5 아, 5 지워졌죠? 9분의 1D, 그렇죠? 이건 다 지워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A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쳐도 되고. 반대로 그냥 내려오면서 쳐도 상관은 없거든. 뭐, 거꾸로 내려오면서 한번 해봐도, 자, 이게 식초가 얼마 있냐 하면, 10d. 어, 요거 10dg. 아, 여기 식초가 10dg 있어. 그런데 1g에 0.05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1g에 아세트산이 0.05니까, 전체 10dg이면, 아, 아세트산의 양은 0.05 곱하기 10dg. 나누기 화학식량 60 하시면, 이게 바로 뭐, 뭘. 곱하기 1 0의 3승. 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미리몰 요 값이 바로 뭐라고? 반응한 5의 KOH의 양과 같다 30A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하여튼 하나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씩 연습을 해보시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은 이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진짜 1분 컷입니다 1분 정도로 그 정도로 시간을 확 잡아당겨줄 수 있어야 돼 음? 다음 갈게요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인데 음 a하고 b의 질량뭐 15W, 16W 이것도 사실 질량비죠. 15대16 했고 10대 x 했고 10대48 했고 그럼 이 W가 얼마든 간에 얼마에든 간에 요 b는 또 주어진 자료가 b잖아요. 이 b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문제는 그 어쨌든 좀더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음 b는 모두 반응했다. 체크하죠. b 다 사라졌고요. b 다 사라졌고요. 그렇지? 그리고 실험 1에서 생성물의 전체 실량까지 나왔어요. 야, 지금 우리가 개수는 다 나와 있으니까 질량비를 쓰면 B, W는 1로 까져. 16g 다 사라졌어. 그랬더니 생성물이 합쳐서 몇 g이라고? 21g. 그러면 뭘할수 있어? A는 몇 g? 그렇지, 5g 사라졌다. 이거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반응 질량비. 오케이. 그럼 반응 질량비고 개수 나왔으니까 A 하나는 5. 아, 5g이면 A 한 개. 어, 4g, 아, 내 4b가 16이니까 b 하나 무게는 4. 이런 거할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각각은 구분 안 되지만 합쳐서 21g이면 생성물 합쳐서 몇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생성물. 이게 21g. 이런 거다 뽑아낸 거죠, 뭐. 야, 개수 다 알고 질량 알면 분자량 비율도다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대체? 그런데 요게 상대 값이야. 실제 값으로 맞춰주자고. 자 b가 16 반응했어. 생성물 얼마 생겨? 16g 반응하면 이 꼴이니까 3, 2, 5개 생기죠. 그래서 분모 5라고 쓰시고 남아있는 반응물 16g 반응하면 a 5g 사라지거든 그럼 5g 사라졌으니까 10g 남지 a 10g면 5g에 a 한개잖아 10g이면 a 두개 그래서 이아너 e. 이거 실제 값이 2분의 5구나 그럼 얘가 2분의 5니까 쓱 내려가서 이걸 몇배 시키라고 3분의 2배 시키면 되잖아. 그럼 요 값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2, 2 지워지니까 얼마 나와? 3분의 5 나오는 거지. 됐죠? 근데 이것도 B거든요. 그럼 B니까, 우리 요 B를 까가지고 각각 질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스케일 딱 맞춰주면 생성물이 5 생겼대. 생성물이 5. 그럼 생성물이 5개 생기려면 A는 한개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남아있는 게 A잖아. B가 다 사라졌으니까. 오케이? 그럼 A가 생성물 다섯 개 생기려면 A는 하나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 사라져서 세개 남았으니, 반응 전에는 네 개의 A가 있었고, 그리고 생성물 다섯 개 생기려면 B는 네개 사라져. 그럼 네개 사라져서 없으니까, 아, B는 네 개가 있었고. 그런데 A 네 개면, A 하나가 5g이잖아. 그럼 A 4개면 몇그 g? 20 g. 오케이? B 4개는 16 g. 따라서 20 g, gram, 16 g인데, 그거를 10 g X로 쓰란 거야. 그러면 20이 아니고 10이니까, 2로 나눠버리면 되죠? 10. 그럼 1 9 애가 10g이면 얘는8 g. 그래서 X는 8.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죠? Y만 계산하면, 아예 우리 뭘수로 해버릴까요? A 하나가 5니까, 10 g, A 두 개가 있었고, 16인데 48? 어, 3배네요. 그러면 어, B 하나 무게가 4니까 48? 12개 있었고. 그럼 1대 4 반응이니까 A가 2개 사라지고 A 2개 사라지면 생성물은 그렇지 10개가 남고 나누기. A 2개 사라지면 B는 8개 사라지잖아. 그럼 B 8개 빼면 B는 4개가 남고. 그럼 이 값은 2분의 5 떨어지는데 여기 Y는 상대값이거든. 2분의 5 쓰면 안 되죠. 그럼 몇 배냐인데 야 이것도 2분의 5, 해도 2분의 5니까 y 얼마? 3으로 갔겠지. 그래서 X는 8이고 Y는 3에서 합쳐서 11이다. 그래서 정말 화학 반응식에서 킬러치고는 매우 좀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중한 개다. 음, 라고 볼수 있죠. A기 뭐. 음. 18번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 중화 반응은 선택형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음, 그니까 애가 산성인지 연기성인지 하나는 치워놓고 우리가 찍어놓고 달리는 거. 음. 일단은 그 문제를 보니 A 몰롱도, B 몰롱도 나왔는데, 애랑 a 의 몰롱도 B 나왔으니까 이걸, 아, 몰롱도 B하고 부피비만 알면 몰수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 하나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고. 처음부터 A 써가면서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양이온 이게 상대값이니까 요걸 가지고 내가 개수로 처리하면서 갈게요 그리고 V는 다 일로 가겠습니다 뭐 3리터, 1리터, 2리터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 1단계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전체 부피 곱해가지고 양이온의 개수를 내가 써보면 전체 부피 얼마나 할까요? 아 6으로 할까? 그럼 6, 5, 뭐, 양이온 30개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지그 다음에 n은 x니까, 어머나, 계산해야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은, 전체 부피가, 39, 27, 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양이온 개수가. n은 y니까, 뭐, 넘어가고요. 근데 첫 줄에서 가는 중성이란 말 나왔으니까, 중성. 그렇죠. h 다 지우시고. OH 다 지우시고, 그 순간, 양이온은 요 자리밖에 없잖아. 그럼 애밖에 없으니까, 양이온 30개? 그래서 이걸 30이라 쓰시는 거고. 그렇지 그럼 NA가 30개인데, 그 순간 두개 농도비 나왔으니까, A가 몇 개인지도 뽑아내줄 수 있죠. 즉, 부피비는 3대2, 몰농도비는 다 나왔으니까, 야, 몰농도, 2분의 5에다가 2 곱하면 너 다섯 개 다음에 몰롱도 1에다가 3 곱하면 3개. 아, 가에서 A와 NA에 들어간 개수비는 3대 5라는 거지. 그런데 애가 3 5으로 6배 시켰으니까 5, 6에 30. 그럼 애도 6배 시켜주면 넌 18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이거? 야, 그 순간... 이 전화 다 나왔으니까 1 마이너스 짜리고, 요 자리는 2 마이너스고, 얘가 1 플러스거든. 얘도 할수 있겠네. 양이온 전화 총합이 30, 애는 18, 그럼 얼마 모자라? 12가 모자라잖아. 12 마이너스. 그러면 요게 12 마이너스가 되면 되니까 몇 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부터 쭉 달리시면, 자, 부피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 아, 6 되는 거고. 이게 X배니까 얘는뭐 6X 쓰면 되겠죠. 나중에 쓸까요? X는 구해야 되니까. 음. 그 다음에 이거 이 부위가 13부위면 얼마야? 45구나. 그치? 45. 얘는 그냥 X만 곱하면 되니까 30X. 됐죠? 그 다음에 애 같은 경우에는 X배니까 6X 이렇게 쓰면 되죠. 뭐. 문제가 있는 것이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 양이온이 27X 더하기 9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의 액성이 즉 뭔지 모르겠어. 즉, H가 없는지 OH가 없는지. H나 OH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없게 돼 있거든. 그렇지? 따라서 만약에 OH가 없으면 양이온은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 거죠. H 남아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전화 균형 가지고 빡 맞춰줘야 되고. 즉, 여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 H가 없는 건지 OH가 없는 건지. 오케이? 그런데 시험 때 알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양이온 현재 30X는 확실히 있거든요? 그럼 누가 없다라고 처음에 가정하고 딱 찍고 가는 게 계산이 편하겠어. 그래. H가 없다라고 찍고 먼저 해보는 게 계산이 편한 거지. 그 순간 여기 양이온은 30X고, 양이온은 27X 더하기 9라고 돼 있으니, 아, 네가 30X구나 해서 바로 X를 뽑아내줄 수 있으니까. 싹 넘어가면 3X는 9에서 X는 3으로 뽑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쭉 달리다가 아니면, 아우, 지우고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X3 넣으면, 3, 3, 3? 그러면 3이니까, 얼마죠? 이거 90이네요, 90. 90, 그치? 그리고 나머지, 맞나, 안 맞나, 맞춰보면 되죠. 현재 아직까지 X는 3. 특별히 걸리는 건 없어요. 그럼 X는 3이니까, 얘는 6, 3, 18 떨어지고,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검사, 이게 연기성인지 먼저 따져보시면 되고요. 뭐, 해보면, 아우, 귀찮은데? 음, 자, 봅시다. 90 플러스. 얘는 36에 6이니까 마이너스 모자라네. 염기성이네요. 그렇지? 그럼 밑에까지 오게 되면 3부위. 이거 18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거18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화 균형 따라서. 양이오는 플러스의 전화 조합은 45. 마이너스는 얼마죠? 음18 곱하기 3이네요. 54네. 54 마이너스. 그치 그렇지? 그럼 45 플러스니까 양이온이 모자라죠? 얼마 모자라요? 9개. 그래서 h가 9개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양이온은 몇 개? 2개 더 해주면, 예, 54개. 그러면 여기서 y는 몰농도니까, 단위부피당 몰농도, 나누기. 단위부피당 이온수, 양이온수, 양이온의 몰농도니까, 나누기 전체 부피, 3, 3, 3이니까, 9로 나눠주시면, 9, 6에 54. 그래서 y는 6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나의 액성을 염기성 즉 h는 없다고 라 찍고 문제를 풀으니 나머지 해석하는 데는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음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렇지? 응. 따라서 19번은 3분의 6에서 답은 2다. 그래서 선택형 문제예요. 19번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됐고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이 문제는 아, 질량비는 왔잖아. 그니까 러 앞서 평가원 등등 나왔을 때는 W그램, 2W그램, 뭐 3W그램, W그램. 또뭐 W1 표현 또는 W2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그 섞었을 때 뒤에 나온 자료 특징이 내가 우리가 B는 깔 거거든. 까서 볼 건데, 이비를 1, 2하든, 2 하든 2, 사 하든, 즉두배 하든 세배 하든 네배 하든 간에 밀도 값은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는 푸피분의 질량인데 전체 질량을 두배 했어? 그럼 분자가 두배잖아근데 전체 기체의 양도 두배가 되니까 안 변하잖아. 그치? 즉이 관계는 안 변하고 얘도 실제 개수가 아니고 개수 B니까 뭐 좌우 똑같이 두배 시키나 좌우 똑같이 세배 시키나 이 B도 안 변한다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의 특징은 저기 있는 질량 B를 내가 깔 건데 보기 좋은 숫자로 어떤 값으로 까든 간에 몇 배로 뻥튀기를 시키든 간에 이 값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요걸 보기 좋게 까서 첫 번째 요 자료를 활용해서 뭘 뽑아낼 건지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뭘 뽑아낼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 밀도는 혼합기체의 경우에는 평균 분자량도 있거든. 그래서 분자량 물었으니 각각의 분자량을 뭐 X, Y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도 있겠지만 좀 오히려 더 복잡해. 따라서 그거 이쪽으로 넘어가질 못하거든. 각각이 몇 개가 있는지 를 알아야지 원자수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부피는 밀도문의 질량식을 이용해서 전체 기체가 몇 개인지 뽑아내는 게, 그렇지,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요걸 가지고 전체 부피 구할 거거든. 전체 부피 여기쯤에 해서. 그래서 내가 요 값을 너 3, 세배 시켜서 너 6으로 깐 거야. 즉, 이두 개의 양을 3g으로 일정하게 맞췄을 때, 이 녀석만 1에서 6으로 5g 더 집어 넣은 거거든. 그랬더니 전체 기체의 개수는 전체 질량 9g 어, 밀도 9니까 1 떨어지고 4g을 8로 나누면 되니까 0.5 따라서 애만 5g 더 넣었더니 얼마 더 증가했어? 0.5가 더 증가한 거지 아 그래서 애는 5g이 0.5니까 1g이면 0.1이고 합쳐서 0.5니까 너는 0.4겠구나 아 그래서 네가 4대 1의 개수비로 있구나 우리 피만 따시면 되니까 그래서 너네 덩어리 너한 덩어리 있는 거고 같은 질량이니까 여기는 네 덩어리 질량이 여섯 배니까 너는 여섯 덩어리 그래서 합쳐서 10개 5개 보기 좋게 0.4 0.1보다는 이게 보기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첫 번째 자료를 가지고 각각 분자수가 몇대 몇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뽑아낸 거야 그럼 뽑아냈으니 요거는 금방 됐죠 네개가3 g 이에요 그럼 분자량은 한 덩어리의 무게니까 너 4분의 3, 너 하나가 1, 따라서 너는 1이고 너는 4분의 3이니까 얼마? 예,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것만 뽑아내면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변수는 small a, small b, small c, 변수는 3개고 주어진 식은 2개잖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걸 두개 열립을 해서 이두개 관계가 어떤지 뽑아내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숫자를 1, A를 1함 넣어볼까? B 2 넣을까?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오면 그게 최고죠. 근데 그 조합으로 이게 숫자가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에 따라서 그게 잘안 떨어지면 뭐 방법 없지. 어, 어, 시간이 우리 게다가 마지막 20번 문제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수식을 쫙 한번 쓰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라고 했지. 수능 문제에서 최소 하나에서 많으면 두 개까지는 연립방역식을 쭉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화학에서 나오거든. 수업 때도 몇 번이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빨리 식을 써가지고 풀어라. 고민 도 자고 오면 다시 마시고. 자, 그래서 숫자 조금 보기 좋게 요 녀석을 2, 이걸 3으로 해가지고 빨리 써버리면 위에 X 원자수, 2A, 더하기. 그 다음에, 어, 3B, 이렇게 되고. 다음에 Y 원자수, 2, 2, 4B. 그리고 3C. 됐죠? 맞나? 2A, 3B, 4B, 3C. 맞죠? 4B, 3C. 그리고 밑에 거는요, 4대1로 있다라고 해서, X 원자수, 4A, 더하기 B. 그 다음에 Y 원자수는, 어, 4죠? 4, 2, 8B, 더하기 C. 해서, 여기서 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씩 하나 뽑아내면 엇갈려서 풀면 얼마예요? 밑에 거 이거 올려버리면 4, 4, 3, 12, 52, B 더하기 39, C는 48, A 더하기 3, 에 5, 10이니까 72, B 이렇게 나올 거고 하, 우리 결국 마지막 묻는 것이 A하고 C니까 B를 삭제시키는 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A하고 C는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 여기다 쓸까요? 48, A 마이너스 39c는 70이 넘기면 마이너스 20b 하나 나오죠 자두 번째 이제 요걸 가지고 똑같이 풀면 88b 더하기 11c는 428 48에 32 112 112a 더하기 28b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112a 마이너스 11c는 요거쌍 넘어가면 플러스 60 나오네 60b 그러면 내가 이두개 관계에서 B를 뽑아낼 수 있죠. 부호를 일단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3을 하시면 같아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 꼴. 여기에 3, 3만 곱하면 되거든? 아이고 어렵다. 마이너스 3, 4, 12, 3, 8에, 3, 4, 12, 3, 8에, 24, 144. A 더하기 3 곱하면 3, 3은 9, 3, 9, 27. 27이니까 117. C가 요 값이 되고, 이거 넘겨버리면, 256A는, 1 1 넘기면, 128C. 복잡네요. 어, 두 배네. 딱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2A는 C. 그래서, A분의 C는 2가 떨어지네요. A분의 C는 2.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서, 너는 2구나.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2에서 이 값은 얼마? 3분의 8이다. 그래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우, a가 1, c, 2 e 넣으면 나오긴 나오는구나. 희한하다. 야 그럼 b는 얼마 되지? 잠깐만. a는 1 넣으면 2니까 11, b는 3분의... 어휴, 이상한데 이거? 하여튼... 예. <웃음> 음, 음, 음. 어, 하여튼 a분의 c, 그렇 a, c를 구한 게 아니고 a분의 c를 구한 거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면 마지막 문제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수능 문제 해설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